어, 뜬금없이 라이브를 키게 됐는데 어, 오늘은 그 몬스터짐에서 제가 매주 어, 교육을 했던 그 프로그램 대신에 어, 새로운 어, 컨텐츠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곳은 정말 그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아,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 무슨 공사냐? 여러분들을 위한 아, 아, 보디빌딩 팬을 위한 어, 정말 그 전용 경기장을 여기가 지금 코엑스에요. 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입니다. 메가박스. 영화관을 저희가 이제 통째로 빌려서 영화관을 이제 그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경기장으로 쓰려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요. 이게 지금 무대에요. 지금 저희가 이 무대를 새로 이제, 어, 공사를 해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뭐 주짓수 경기, 격투기 경기, 그리고 보디빌딩 경기, 뭐 여러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실내 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간, 어 우리 몬스터짐 우리 그 대회장님이시죠. 자 우리 대회장님 자기 소개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몬스터짐 아리나에서 모델 대회 등을 이렇게. 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태한이라고 합니다. 어, 뭐. 많이 와서 구경도 네. 해주시고 네. 많은 참여도 네. 바랍니다. 어. 그럼 이 안에 지금 객석은 몇 석인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제한 때문에 네. 저희가 200명에서 250명까지도 수용이 되는데 네. 이제 현재 규정상은 100명에서 150명까지. 150명까지. 네. 네. 이제 뭐 밖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코엑스 많이 와보셨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뭐 다양한 카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정말 퓨전 식당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서 좀 즐기다가 이제 뭐 경기 중간 중간에 뭐 이제 <웃음> 타임 체크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뭐 제일 빠른 계획이 뭐가 있어요? 제일 빠른 이제 대회는 이제 7월 3일 날 주짓수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루어지는데 아,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자리에서 주짓수 대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 빨리 해야겠네? 그 전까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오.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외부의 디테일한까지는 응. 이번 주까지는 좀안 되는데 응. 에, 안에서 주짓수 경기를 하는 데는 무리 없게 공사가 완전,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은이 응. 안에서 진짜 국내 모든 실내 스포츠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7월 3일 날주짓수 대회가 있고 네. 그 다음 또 어, 여기 보니까 7월 11일 날 또 폴스포츠 아마추어 대회가 있네요 폴스포츠면은 그~ 뭐야 짝대기 꽂아서 도는 거 아니에요 뭐매 달려서 오 그럼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거네 그... 아, 폴 댄스 그런 경연 대회도 여기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야 나, 내가 봤을 때는 영화관보다 표더 많이 팔리겠는데 여기가 진짜 실제 리얼 그~ 폴 댄스잖아 폴 댄스 경연대회 그것도 정말로 이게 그 공연이 아니라 경, 경영 대회라고 하면은 다 실력자들이 나올 거아니야 네. 저도 아직 이제 폴그 스포츠 경기를 직접적으로 직관한 적 없는데 응. 그 인스타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봉에 매달려서 응.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한 응. 그 조명과 그 사운드로 더 멋있게 응. 더 꾸며질 예정이에요. 어, 그러면 이 안에서 또폴 댄스 네. 경기가 이루어지고 응. 그다음에 또 와, 7월 17일이 또 팔씨름 대회가 여기서 열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전 엑스포네 여기는 <웃음> 그지야 <그치? 웃음> 네. 몬스터 짐이 정말 일을 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세계 최초로 실내 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그것도 코엑스 안에 그큰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봐봐 주짓수 대회하고 폴댄스 대회하고 그리고 팔씨름 대회하고 그리고 황철순 돌잔치도 하고 네. 야 진짜 여기는 이 웬만한 영화관보다는 더이 안에 분위기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올 여름은. 와, 최고네, 최고. 이번 아. 17일 같은 경우는 그 위나에서 제일 힘이 세기로 유명한 하재용. 아, 하재용. 선수. 그 코리안 헐크라는 그, 그 별명을 가진 하재용 선수. 네네. 그 트럭 끄는 XX. <웃음> <웃음> 어. 친해요, 하재용 <웃음> <웃음> <웃음> 하재용 선수가 대회를 뛴다고, 팔시는 대회를? 네, 맞습니다. 상대는 누군데? 상대적으로 되게 마르시고 좀외소하세요 음. 한의사분이셨나? 아, 아, 알아, 알아. 아, 네. 그 한의사 그 네. 팔씨름 왕 있어. 네네네. 두 분이서 외치를 한다고? 두분다 엄청 인기가 많은데 팔씨름계에서는. 네. 완전 전설인데, 두분 다. 맞습니다. 그지, 막 홍지승 선수 그 밑으로 진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뭐그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사성에서만 어. 동료들이 팔씨름하는 거 봤지? 그 전문적으로 하는 건못 봤는데 음. 이게 또 저희가 8월 8일 날은 그 마동석 배 팔씨름을 하거든요. 마동석 배? 그럼 마동석 씨 직접 오시나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써놓은 거아니에아니 8월 8일 팔씨름 대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 팔씨름의 날로 해가지고 오, 팔씨름의 날로 해서 마동석 배 팔씨름 대회까지 네. 이 공간 안에서 네. 오 대단하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은 몬스터짐에서 세계 어, 최초로 어, 실내 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어, 리모델링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코엑스의 어, 그 메가박스 안에 전용 그 영화관인데 이곳을 개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회장으로 쓸 거예요 경기장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보디빌딩 대회를 하면 은그 많은 종목을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세분화해서 하루는 스포츠 모델 대회만, 하루는 비키니 모델 대회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좀더세분화있고좀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선수들에게 좀, 가, 좀 비전과 앞날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여 하이버 보이시죠? 네. 네.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원래 여기가 영화관이다 보니까 네. 그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어. 이런 게 너무 아...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아 그치 확실히 영화관이니까 이 사운드가 예술이지 또 그리고 응. 근데 또 암전했을 때그그 응. 그 이런 기대된 아, 그 조명 이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빛 노출이 없으니까 확실히 네. 조명이 바로바로 바로 먹겠다 레이저 같은 게 그렇죠 다른 데는 빛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최상의 몸을 준비하고 나오신 선수분들에게 제일 베스트의 모습으로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가시는. 음, 자, 뭐또 하나의 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이제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본인이 무대 모습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음. 정말 고퀄리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기장에 따라서 조명이 안 이쁜 데가 있고 그 무대 사진이 안 이쁜 데가 있어요. 근데 음. 이곳만큼은 이런 게 상당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쯤 바이오테스트 때 소장해 놓으면 회상하면서 흐뭇하게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이 공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의자, 영화관 의자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음. 지금 무대가 세팅되고 있어요. 음. 네. 이것도 비공개로 해야 돼 일단은. 네.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짠하고 이제 그 레이저 막 쏘고 막 이렇게 막 스모그 막 나오고 막해서 선수들 이렇게 확 화려하게 이제 현란한 음. 워킹과 동시에 그런 분위기 음향과 네. 조명이 딱 맞았을 때이 음. 분위기는 정말 어 저기가 외국인가 그렇죠. 오 이런 느낌이 나게끔 스모그는 저희가 정말 설치하고 싶었는데 네. 화재 감지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 때문에 스모그를 이제 뿌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몬스터짐에서 여러 가지 실내 스포츠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7월 3일 토요일 날 주짓수 경기가 바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7월 11일 어 폴스포츠 아마추어 대회가 또 폴댄스 경기죠.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7월 17일 또 베트남 팔씨름 대회. 이날은 홍그 뭐야 하재용, 하재용 선수와 그리고 그 한의사 팔씨름왕 음. 그두 분의 격돌이 이루어지고요. 음. 그리고 7월 18일 일요일은 피트니스 모델 챔피언십 이태환 대회장님께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정말 그 진짜 스포츠 모델 진짜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는 진짜로 스포츠 모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음. 단순히 순위로 어, 스포츠 모델을 뽑는 게 아니라 경기 밖에서의 스포츠 모델 활동을 할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모델을 뽑는 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초특급 오디션 이벤트죠 이게 네. 이날 이유가 진짜죠 어떻게 보면 에, 이게 정말 스포츠 모델에게는 정말 되게 큰 희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다음 제일 중요한, 어, <웃음> 중요한 게있네데 7월 24일 그리고 제 아들 리우가 이 자리에서 또 돌잔치를 합니다 아 전... 이게 제일 메인 이벤트네 아. 그럼 그 스포츠 모델에서 그 가능성 있는 인재를 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찬조로 써야겠다. 어. 오. 그 돌잔치 <웃음> 때. 뭐든지 그 스포츠 모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델료를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지. 음. 아자 뭐야 7월 바로 다음날 미스비키니 경기를 한다고? 아 7월 25일 바로 그 다음날이죠. 일요일은 미스비키니 경기가 있는데 음. 7월 달에 행사만 굉장히 많네요. 이 안에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 정말 7월 한 달은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 어,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더위를 날 날릴 수 있는 정말 그 실제 직관이 가능한 그런 블록버스터 아닙니까?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실제 리얼을 보는 거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직관을 할 테지만 음. 여러분들도 어, 시간이 나시면 꼭 오셔가지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번해지만은 음. 어, 이런 좀 사연이 왔어요. 그러니까, 음. 어,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웃음>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누나가 있는데 정말 찾아보고 싶어 이렇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제가 다섯 살때 이혼해서 그때부터 엄마와 누나를 못 보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의정부이며 누나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제 어머니 성함은 김선녀이며 아버지는 제가 1 3살적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 이은빈 씨가 어 가족을 찾고 싶다고 해요. 의정부에 사시는 어 이소영 씨 그리고 어머니 조남이 김자. 김선자, 여자 김선녀 씨의, 어, 따님이죠. 이소영 씨. 의정부에 살았던 그분은 혹시 알고 계시거나 지인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시라고 하면은, 어, 저희, 그, 몬스터짐,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네,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연은 또, 이, 또 찾아줘야지, 우리가 또. 어. 가슴 아픈데요. 어, 그래? 이거 찾으면, 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웃음>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조디꼭 찾을 수 있게 어, 아시는 분이나 소식을 어, 접하신 분은 어, 몬스터진 카카오톡 플러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으로 이태환 어, 대회장님 할말 있어? 요 저희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몬스터진 음. 아레나가 이제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안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으로 주짓수 무대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8일 PTS 무대 챔피언십 지금 등록하세요. <웃음> 7월 25일 미스 비키니 지금 등록하세요. <웃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남은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